근데 내 맹인이 고등이야 네. 고등을 하면서 중등을 모두 하면서 해주는 것뿐이야 그렇게 생각 초등까지 는 하려다가 초등은 지금 한 명이잖아 그냥 망대할 거고 그 그러니까 애가 지금 6큰년이니까 거의 끝났지 근데 대기업 중에 얘가 이제 6학년 졸업하면 또한 4학년 하면 한 들어는 거고 그럼 개들고 3년 바자 네. <웃음> 오케이 오늘은 명제예요 네. 어, A반구스와 다른게 B반구스는 설명을 그냥 한 번에 쫙 할게요. 근가 예습을 좀 하고 오니까. 오케이. 집합은 대상이 명확한 모임이지. 모임은 기호도 써야 되지. 그치. 근데 명제는 뭐냐면 참인지 거짓인지가 분명한 문장이나 식이야. 실판에 적혀있고 내가 하는 말이 있으니까 교재를 보면 내용이 들어갈 거잖아. 그치? 그냥 그 이건 써보루만 갈게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시기라고이 더하기 3은 뭐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 그럼 명제야 수식인 여자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고? 거짓이야 뜨니까 그러니까 명제야 참 거짓을 논하는 게 아니라 참 거짓이 분명하다면 명제야 얘는 배고파 여는 배고파 명제야 배고픈지 아닌지는 명확하지가 않아 여는 잘생겼어 거짓이 명제가 아니지 명확하지 않지. 우제는 키가 커. 우제 입장에서 크다고 할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존만하거든? 그러니까 작다고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명확한 건 아니야. 성적이 좋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 겠 자, 그러면은, 명제란 뭐다? 참것이 명확한 것이다. 그것을 알파벳으로 2몰 PQR 적었습니다. PQRS 등을 써요. 여기다 미줄 치는 놈은 병신입니다. 그 밑줄 치는 필요가 전혀 없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볼게요. 한글을 참지하신 분은 세종대왕이다. 맞을까 지릴가 맞아 맞 근데 저런 문장은 학교 시험에 나오진 맞아요. 않겠지 왜냐면 음. 이상한 애들 있잖아 세종장이 한글 을 만든 게 아니야 집현전 사학사들 만들어서 이거를 막... 아니 우리가 저기서 그 얘기하자는 건 아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저거는 이렇게 딱 나오기 좋은 문장은 아니겠지? 맞는 말이지만 그럼 밑에 삼0이 사는 0보다 큰가요? 아니요 아니니까 명제가 맞죠 다음 중 명제를 보르자면 1, 2번은 맞는 거지. 네 그치? 네. 3번, X에서 3을 더하면 5인가요? 아니, 몰라. 아니야, 몰라? 아니, 몰라, 몰라요. 몰라. 아, 내 네, 아니오를 조심히 얘기해야 돼. 네. 그치? 네. 저거는 몰라. 그니까 러저 명제가? 아니. 아니야. 그치? 네. 근데 저 밑에 있는 저것처럼 X가 2면 참이지. 네. X가 3이면 거짓이지. X 값을 따라 참 것이지, 난이지. 네. 자, 우제는 잘생겼다는 거는. 성형을 했냐 안했냐에 따라 참거짓이 나뉘는게 아니라 저건 아예 명제가 될수 없는 문장이죠 네. 근데 엑셀값에 따라 참거짓이 나뉘는 저 문장은 저 식은 나중에 조건이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난거에자 다음 좀 명제를 고르시오 환경을 보호하자 꺼져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환경을 보호하는게 명제야? 네. 참거짓을 논할 수가 없는거지 저건 문장이잖아 보호하자 네. 환경을 보호하자 맞는 말인가요? 그냥 이상하잖아 X 더하기 5는 2다. 참 거짓. 몰라요. 그러니까 명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동쪽 끝에 있는 섬은 독도다. 맞아요. X는 3의 배수다. 몰라요. 소수를 모두 홀수다. 아니죠. 누구 때문에. 방금처럼 아님을 보이는 예를 반례라고 합니다. 기억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명제를 부정한다. 아 그거 아니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은 영어로 해보자. 영어의부정문 만들 때뭘 겨뤄? 낫그 not. 낫은 누구를 부정해? 동사를 부정하지그 그치? 나는 사람이다의 부정은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이다를 부정하는 거야 나는 사람이 아니다잖아 그치? 사람이 아닌 걸 의욕하지 말자 한동안 자 문이 열려있다의 부정은 뭐야 그러면? 열려있지 않다지 닫혀있다가 아니야 키가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니 작다가 아니라고. 같은 사람도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낫을 붙이는 것처럼 피의 부정을 물결피라 쓰고 피의 부정이라 생각하며 낫피라고 읽는다. 오케이? 뭘 부정한다? 피피. 어, 동사를 부정한다고 되더라. <웃음> 자 그럼 봐봐. 2 더하기 3이 5야. 참인거지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녀석의 부정이 이 더하기 3은 5가 아니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 명제피가 참이면 나피는 거짓이야 그러면 명제피가 거짓이면 이 더하기 3이 7이 아니면 7이면 거짓이지 명제가 거짓이면 이 녀석의 부정이 이 더하기 3은 7이 아니다는 참이지 그치? 그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은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 그럼 부정의 부정은 뭘까요? 긍정이 음정. 긍정이라고 그냥 그냥이라고 합시다. 다음 다음 다음을 부정을 말해라. 부정. 루트 2는 무리수다의 부정은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아니다. 근데 무리수가 아니면 반드시 뭐기 때문에 유리수기 때문에 루트 2는 유리수라고 다볼수 있겠지. 그럼 루트 2는 유리수인가요? 아니죠. 2는 6의 약수다. 그 부정은 2는 6의 약수가? 아니다. 참거지 이는 유의 약수가 맞잖아 원래. 구정은 거지. 자 용어의 정의, 증명, 정리의 뜻. 크게 의미 없는데 자 정의와 정리는 전부 참이야. 다음 중 정의와 정리를 구분하시오 했을 때는 그 말은 다 참인 거야. 오케이? 자 정의는 증명이 필요 없는 것. 정의는 증명된 참인 명제. 그러면 증명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이야 그니까 러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거지 그니까 증명 끝에는 뭐가 돼야 돼그럼으로그 명제는 참이다가 돼야 돼 네. 맞지? 증명은 뭘 하는 과정이라고? 네. 참임을 음. 보이는 과정이니까 맨 마지막 줄에 그럼으로이 명제는 참이다가 나와야지 맞지? 네.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을 내가 예를 들어서 몇 번씩 해줬었어 수식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 친구가 서막그 하다가 들어는데 그치 이거 수식인가 야저 인간이 지민아야 이 어, 저... 친구가 왜? 라고 물어볼 수 있나? 음... 못물어보지저 인간이 지민한 고 저희가 이름이 지민한 거니까 왜인지는 필요가 없잖아 근데 네. 저 새끼 쓴지 존나 부럽다 진짜 잘봐 지민아 개새끼 어 나와 막 맞고 들어가면서 수식이가 신발도 뭐라고 그래? 맞지? 자 일련의 과정인 거야 증명 내가 말한 저 새끼 성질들어가 참임을 보였지 네. 그럼 저 새끼 성질 들어오는 뭐야? 방금 참임이 증명이 됐잖아 정, 정.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증명이 필요한거잖아 네. 그래서 누군가들이 증명을 해놓은 것도 배웠잖아 네. 그렇지? 됐어요? 네. 그러면 정리와 정의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은 정의가 뭐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게 정의야.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 당연히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두밑각의 크기가 같아. 네. 왜? 해서 증명이 되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정의와 정리는 다르다고. 오케이? 그래서 수많은 정의와 정리들을 보시면서 외우셔야 합니다. 둘다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네. 다음 중. 증명에 의해 참임이 밝혀진 문장은 무엇입니까? 뭘 찾으라는 얘기야? 정리를 찾으세요. 뭘 빼라는 얘기야? 정리를 빼세요. 거짓을 빼세요가 아니라 참임명제들이 다 참이라고 다 맞는 말이야. 참거짓을 따지는 게 아니야. 오케이? 다음 장 참임을 증명하래. 여기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그냥 설명만 할게요. 홀수의 하은짝수다 홀수는 이보다 하나 큰 수지. 이의 배수보다. 짝수는 2의 배수지. 네. 그럼 2의 배수도 하고 2의 배수는 2의 배수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2의 배수보다 하나 큰 수, 2의 배수보다 하나 큰수 남는 것들끼리 더하면 2가 네. 되잖아. 네. 그러니까 다 2로 나눠 떨어지겠지. 네. 그렇게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실수에 대해 이거냐. 실수는 양, 음, 0을 구분되지. 네. 양수를 두번 곱하면 양수, 양수 곱했을 때 양보다 크지. 네. 음수를 두번 곱해도 음수, 음수 곱했을 때 양보다 크지. 즉, 네. 0을 곱하면 0이지. 그래서 0이 이상이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N이 짝수면 N제곱도 짝수다.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다. 짝수는 2 e 곱하기 K로 봅니다. 얘를 제곱하는 순간 4K제곱이죠. 얘는 2 e 곱하기 2K제곱인데 이 녀석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2 e 곱하기 자연수 꼬리여서 짝수다라고 증명을 하는데 굳이 다음 그냥 참임을 고르세요. 기억 참인가? 니 니은 참인가? 네. 디귿 참인가? 네. 참인가? 네. 네. 다음 이표 제가 많이 보여 드렸죠? 네자 클럽을 어. 생각해야 돼 이런 포항 관계에 있으면 밖에 안으로 들어가는 건다돼렇지 않아 네. 다 들어갈 때 조건이 필요해 네. 클럽 들어갈 때 조건 필요하잖아 네. 걸자는으돼 당신은 못 들어가요 뭐 하는 하잖아 나갈 때는 그냥, 나가. 그냥 나가잖아 그러니까 나갈 때는 아무 이유 없어 정사각형은 사각형이니? 안에서 밖으로 가는 거잖아 네, 네 맞는 거야 그럼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니? 네. 그냥 못 들어가지 자 이제 조건입니다 조건은 참거짓이 판정되는 아이들이야 오케이? 네, 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을 모은 것을 진리 집합이야 라고 네. 무슨 집합? 진리 집합 네. <웃음> 여기서 하는 <한> 얘기입니다 앞에 <웃음> 아, 보기 볼게요 명제와 조건을 묻고 하해 3은 유리수다 참거짓 참, 참. 참 그러니까 명제 X는 홀수다 네. 조건 X는 십육의 약수다 조, 어, 조건 x 가 1이면 이거다. 참. 이거 니까 그러니까 너는 x 가 있으면 조건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생각을 해. x 는 1이면 이거는 3이 맞아. 이면3 맞아. 어 근데 왜 조건이라고 그래? 너 때문에 왜 얘가 혼나냐고 이씨. 하면 이겠지 X가 들어가니까 조건 X가 들어가니까 조건 그러니까 생각 안해 X가 들어가면 조건 내가 수업 중에 X 쓰면 조건이라고 했어? 아저씨 네. 내가 그랬다고? X만 들어가면 다 조건이야? 그런 말한적 없는데 왜 그렇게 귀결시키고 이상하게 만드냐고 생각해라 X가 1이면 맞아? 네. 그럼 맞잖아 맞은거야 명제야 우재야! 명재라고! 네. 우재야! 응. 명재야! 응. 너 동생 이름 이 명재? 우기에서. 응. 첫째가 우재, 둘째가 명재, 셋째가 조건. <웃음> 아, 원래 가족은 건드리면 이 맞는데. 자, 조건도 PQ와 똑같은 형태로 표현합니다. 네. 근데 진리집합은 라지로 표현합니다. 진리집합은 네. 차비되는 것들을 은다 그랬죠? 네. 응. 자 그럼 앞에서 여기에서 조건으로 판단된 거야 X는 홀수다의 진리집합은 뭐야? 1,3,5,7,9 계속 가는 무한집합이겠지 네. 밑에 X는 16의 약수다 P는 네. 진리집합은 뭐야? 예, 예. 1,2,4,8,10 2, 4, 4, 8, 8, 자 여기서 진리집합을 찾으래 전체 집합 안에서 생각해야 돼 네. P 조건의 진리집합은? 네. 1,2,4 1, 2, 4. 이거는 1을 넘겨주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게 네. 진리집합은? 3, 4, 5. 드리합을 구하래. X는 짝수인 소수야. 2. 2. 맞지? 네. 밑에 거는 방금씩 풀어버리면 누구야? 4. 드리합에 4하고 마이너스 2들어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4. 2, 네. 어렵나요? 음. 자, 조건을 부정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만 부정한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X는 1이다라는 것의 진리집합은 1이지 아, 네. 그럼 이게 P라고 할때 이게 라지 P지 네, 네. 그럼 P의 부정은 X는 1이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 녀석의 집합은 P의 여집합이 돼야 되는거지 네, 네. 맞지? 네. 즉 P의 어우 나제 표정이 너무 힘무제야 우세가 마스크 내리는 걸 지금 추천할게 우제는 마스크 벗고 있잖아 왜냐면 어, 제가 이러고 있는데 보통 집중하는 애들 표정은, 그냥 이런 눈빛이 드시는. <웃음> 아, 진짜로, 뭐, 무서워, 순간순간. <웃음> 내가 카메라를 저기다가 앞뒤로 달아갖고, <웃음> 영상 편집을 하는데, 이렇게 <웃음> 해야 되겠다. 학생들 모습도 나오고, 내 모습도 나오고. 그러면, 여기 다 궁금할 거 아니야. 수, 수많은 내 구독자들. 112명밖에 안 되시고요 112명의 구독자님들이 궁금할 거에요 내 목표야 오늘부터 이제 영상을 좀 많이 찍을 건데 이런저런 영상들을 좀 찍어서 한 달에 100개씩 올리는 게 목표야 아니 간단한 거야 예를 들면 진리지파 보개기자 오늘 진리지파 포개 보겠습니다 손만 넣 자 P의 진리집합이 P면, 나 P의 진리집합 은 뭐라고? P의, P의 집합이다. 이제 설명된 것들은 이제 외워져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야. 문제를 보자고요. 또 보자고요. 조건 P의 부정인 나 P를 부활해. 뭐야? X는 사의 배수가? 아니다지. 사의 배수가 아니다의 진리집합은 1, 2, 4, 5, 7, 8이지. 그것은 사의 배수 집합의 여집합이 맞지.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잘봐 P 또는 q 의 부정을 해보자고 이거지 근데 이거 집합 형태로 표현하면 P 또는 합집합이고 q 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등호를 간에 의해서 나 P 맞지? P여 교큐여지 네. 이걸 다시 명제식 해석으로 하면 나 P 고난 Q지 맞나? 그러니까 거나는 뭘로 부정이 돼요? 고로 부정이 돼요 고는 뭘로 부정이 돼요? 아, 거나로 부정이 된다 또는 합집합이고 고는 교집합이잖아 네. 봅시다 P 또는 Q의 진리집합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 뭐야? P 또는 q 니까 P와 Q의 합집합 짝수하고 소수 다쓰는 얘기지 누구야? 2 3 4 5 6 7 8 10까지 피고큐는 짝수이면서 소수만 쓰라는 얘기지 뭐야 됩니까? 90번이야 됐슈? 다음은 부정을 말하라 X는 1 또는 X는 3 부정하면 X는 1이 아니, 아니 고. 고 3도 아니 다야 X는 2고 X는 4다 X는 2가 아니, 아니 뭐. 거나 x는 4가 아니 아. 다 얘는 부정하면 얘가 3커 x 고 x 작아 거 이거야 그럼 부정하면 x는 3보다 작다거나 x는 5보다 크다 얘 부정하면 x는 마이너스 5 이상 고 x는 5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x는 5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부정하는 터이 숫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놈은 죽여버릴 거야. 보호가 안 했더니 이 마이너스 온거요 대충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a b 곱해서 0 이다는 네. a 가0 이거나 b 가0 이다지. a 제곱더 b 제곱이 0 이면 실수라면 그럼거나야 고야. 고야 둘다0 이어야 되는 거야. 의미 굉장히 달라 수학은. 고거나가 진짜 달라 그냥 대충. 우제처럼 아니 고도대고뭐 거다 대규모 대충 사지 뭐 이런 마인드면 그냥 우제하면 돼 우제가 우제한 거니까 그냥 우제가 우제한 거라서 우제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수학은 굉장히 꼬름하단 말이야 말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 오케이? 응. 위에 건거나야 밑에 건 고야 위에 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A, B 곱한 게 0이 아니다라는 거는 얘네가 원래 고로 연결됐던 거니까 A는 0이 아니 권한 네. B는 0이 아니 네. 다 굳이 둘다0일 필요는 둘다 둘다 0만 아니면 되는 거지 네, 네. 그럼 얘는 뭐야둘다 0이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이걸 부정은 A가 0이 아니 권한 B가 0이 아니 다. 다지 됐나? 네, 네. 나 위에 선수지 한것 같은데 영상 보시면 큰 소리일 것 같으니까 그냥 좀 걸러누세요 네. 됐어요? 네. 자 이제 명제 P이면 Q이다 라는 새로운 명제를 만난다 네. P면 Q이다. 그니까 아까 우세가 우세한 거. X는 1이면 2X 플러스 1은 3이다. 오케이? 이걸 P이면 Q이다 라고 해. 면으로 연결되지. 이면. 그래서 앞에 있는 걸 가정 부분. 가정부라고 해.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시는 분 말고 음. 어. 뒤를 뭐라 그래 그러면? 결론부라고 얘기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처럼. 우세야 이것도 식구금가정부와의하고 뭐 이런거 생각했지 또. 아니 표정이 <웃음> 많이때 썼는데 이 모양이 여기까지 올라가는게 보여 시선이 여기만 안가 여기만 보여 무재야네 <웃음> 나도 안봐 무재하면네 하면서 여기만 봐 혹시 너의 환타지야? <웃음> 자 p 면 q 이다근데 앞에 있는 P는 조건이야 명제야 조건이야 뒤에 있는 Q도 조건이지 그러니까 각각 떼고 보면 명제가 아닌 애들을 연결해서 명제로 만든 거지 굉장히 멋진 일이지 자 근데 이 p 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얘의 진리집합은 1이지 얘의 진리집합도 1이야 같을 필요는 없는데 1, 2, 3에 들어가죠 그럼 요 집합이 여기 들어갈 때 얘는 얘가 참인 거야 p 라는 집합이 q에 들어간다면 p이면 q이다가 참인겁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 는 q에 들어갑니다. 그럼 문장을 볼게요. 1번 x가 마이너스 2면 얘는 마이너스 2라는 원소 하나고요. 여는 마이너스 2랑 2두 개지.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참이 맞죠. 네. 참입니다. 정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이 아까 보면 제일 안쪽에 있었고 마름모가 포함하고 있었지. 이거지? 네. 그게 참이지. 정삼각형, 이등변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의 한 종류의 정삼각형이 들어있죠 참차무 자, 더해서 짝수면 더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짝짝 아니면 홀홀이지 여기는 x 소는 Y가 짝수니까 짝짝짝 홀홀짝이지 둘은 포함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지 네 거짓지 포함관계가 뒤집어지더라도 참은 안되는 겁니다 네네. 됐죠? 응. 또 마찬가지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거짓 판단하네요 응. 자 8의 양의 약수 뭐 있어요? 1, 1, 4, 4, 1, 2, 4, 8 1, 2, 4, 8 4의 양의 약수 1, 2, 1, 2 4.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응. 거짓이죠 네. 응. 얘는 만족하는게 2고 얘는 만족하는게 2랑 0이요 응.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이죠 음. 응. 얘가 여로 들어갈까? 제가 1로 들어갈까? 얘가 들어갈까. 응. 1부터 5라는 거는 2부터 5 1부터 6은 2부터 5를 먹고 있잖아요 응. 그리고 맞잖아 대추네요 네.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정리하는게 좋겠죠 라고 얘기했다 분명히 자 많이 얘기했어 모든의 부정은 뭐야 어떤이야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고 자 지금 모든 사람은 다 뒤졌습니다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뒤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참일까 왜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모든이라는 말이 속립하지면한 명이라도 제외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한 명이라도 되면 된다는 게 어떤 이거든요. 모든의 부정이 어떤 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정을 한다면 동사를 부정하는 거고.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맨 밑에 보세요. 모든 학생은 대학에 진학한다는 부정해봐. 잘못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파츠를 다 부정하는 거야. 모든을 부정한 애들이 어떤 학생을 부정했더지 어떤 학생이 아닌 것은 대학이 아닌 것에 진학하지 않는 것 개소리지. 네. 우리는 뭐하고 뭐만 부정한다고 동사하고 네. 모두 네. 또 어떤만 부정한다. 그럼 어떤 학생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 그렇지? 네. 그게 첫 번째. 야 근데 그게 보통 보기 없어. 그럼 의역을 하는 거야. 어떤 학생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도 다 와이? 네. 자 볼게요. 맞는지 보자. 모든 양수에 대해 0보다 크냐? 네, 네. 맞잖아. 모든 양수 X에 네. 대해 서그 네. x는 전부 0보다 네. 큰거 맞지? 네. 어떤 양수에 대해 0보다 작거나 같나요? 0보다 네. 작거나 같은 양수 있나요? 네. 얘기해 봐. 있으면. 내가 그럼 노벨 평화상 줄게. <웃음> 어? 우재야. 우재가 있다고 했어. 아니요, 아니요. 있는 거 같은데 라는 표정로 보이잖아. 가정부? <웃음> 그럼 <웃음> 3번.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 제곱하면 0 이상입니까? 네. 네. 네. 어떤 실수 X에 대해 제곱하면 0이인가요0 네. 이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영, 0. 틀리잖아? 네,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 여, 다 0보다 큰가요? 제곱하면? 네, 네. 누구 때문에? 네, 네. 0 때문에 안 되니까 모든 실수 한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게한 마리 다 돼야 되는 거야. 네, 네, 네. 니네가 숙제해온 거 모든 거다 갖고 하나로 빼면안 되는 거다. 어떤 실수 x에 대해 x 제곱은 0보다크대0을 네. 제외한 수많은 것들이 제곱은 0보다 크죠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 그 x를 제곱하면 구가 되니. 네. 아니지. 그렇 네. 어떤 실수 x에 대해 제곱하면 구가 되니. 네. 맞지. 흥산 빡빡이 괜찮아. 네. 다음을 부정을 말해버려.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2n-1 은 홀수다. 모든이 정은 문장이니까 어떤 자연수 n 에 대하여 2n-1 은 홀수가 아니다. 오케이. 어떤 실수역 부정하면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x 대곱은 0보다 크다. 괜찮아? 자, 모든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한다. 부정해보자. 어떤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지? 네. 그럼 의역해야 돼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네. 있다. 적어도 한 명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몇 번이요? 3번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간략하게 정리 좀 하시고 제가 네. 영상은 이렇게 좀 이따 이렇게 크게 박수를 칠 거야 크게 박수를 치는 건 편집점 잡는 거야 네. 오늘 지금 영상 보면 나 편집해 놓지? 네. 화면도 지금 너희가 보는 이 화면이 아닐 거야 봐봐 이거보다 좀더 크게 여기서 잘라야돼요 화면을 여기하고 밑에 자르고 위에 자르고 여기까지 잘라요돼 응. 잘라서 나오고요 아나 머리에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그냥 흰색을 연색하려고 그그 어. 그 흰색 그 왁스 있잖아 흰색으로? 응, 어, 흰색 왁스 나 그때 발랐던 거 어. 어, 흰머리가 너무 많아 그치? 아 뭐지? 흰 머리 이 없지 선생 외모에 관찰해 왜요? 아니야아니야 나 원래 아무런 관심이 없어. 원래서 보면 잘안 보여. 여기서 보면 안 보여. 내가 너무 크니까. 아니요, 아니요. 대박이면 안아니야대이만해 아니요, 대박이만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 수습이 아니요. 안 되지? <웃음> 정리해주시고 고기만 다시 풀어주세요. 고기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 어, 5분 정도 풀고 나면 제가 이거 풀어드릴 건데 예제가 몇 개죠? 아 다섯 개 다섯 개 그리고 그 뒤에 또 있어 여기대로 네개네개 아홉 개총 어. 아홉 개인가요? 네 야, 그러면 뒤에 있는 보기까지 좀 설명을 하고 가자 네. 음. 예제 빼고 오늘 학원에서 확인 유제까지 다 하고 가야 돼 그리고 시도 받을 거야 네. 자 어떤 명제 피인명 피이다가 있을 때 가정과 결론을 뒤집는 건? 역 역이라고요 역 역은 뒤집는 거야 환승역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바뀌잖아 구역진 그 입을 통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과 바뀌는 내용물이 바뀌지 오케이? 역수 모의 바뀌지 뭔가를 바꾸는 걸 역이라 그래 오케이? 그니까 러 명제의 역은 뭐야?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야 피이면 크이다의 부정 역은? 피이면 피이다밥 먹으면 똥 싼다의 역은 뭐야? 똥 싸면 밥, 밥, 밥, 밥 먹는 거야, 밥 먹는 거야. 야,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일 때, 피이면 크기가 참일 때, 그 녀석의 역은? 거짓일까? 몰라. 몰라. 그건 따지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럼 대우는 뭐냐면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야. 잘 봐. 수식이는 남자다.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밥 먹으면 졸리다. 의 역은. 졸리면 밥 먹는다. 대우는 졸리지 않으면 밥 먹지 않는다. 오케이. 근데 네. 재밌는 게 만약에 p 가 큐에 들어간다면 피면 q 이다가 참이잖아. 네. 그러면 이게 참이라는 얘기는 우리 이것도 참된다 그랬잖아 드무르간처럼 비슷하게 생긴 거. 네. 그럼 이 녀석이 참이라는 얘기는 납큐면 납피자도 네. 참이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이 녀석이 뭐야 얘가 대우지 대우지 네. 네. 네. 네. 참이야. 네. 이건 확실한 거야.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고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라고 무조건 오케이? 그러면 P 이면 낙휴다의 대우는 뭘까? 뒤집으면서 부정해 휘이면 어. 낙휴다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인 거라고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지금 관계가 이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응. 넘어갈게요 넘어갈래요 자 얘의 역은 뭘까? 퀴... 낙휴이면휴이다 역은 q 이면납휘이다 바꿔 그냥. 있는 건데 못하면 병가야지. 네. 예에서 바꿔 바꿔. 배우는 q 이면낙피다 배우는 낙휘면 휘다. 오케이? 네. 오늘 너무 앞에 앉아서 수업해서 좋다. 내가 가끔 아주 미세하지만 칭찬하는 부분도 있어. 하도 욕을 쳐먹서 <웃음> <웃음> 혹시 이런, 그래도 이건나지 생일날 아, 그래도 올해는 준미한테욕목 들먹게 해주지. 이런 생일날 이런 소원을 부르 않겠지 너희 인생의 주가 내가 내면안돼 너희 인생의 주는 너네야 응? 우재가 내가 왜날 우재하고 장난치는 거 싫으면 안 오면 돼 우재야 오늘까지? 아우재 혹시 8월 1 5일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학원을 나가는 거 아니야? 아. 광복절을 수업합니다 근데 우리 수업은 없죠? 네 광복절을 그냥 전체 보충을 할까? 네. 이런게 아니죠. <웃음> 자 역과 대우를 말하래 말할거야? 쓰지 않을거야? 네리 학교는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럼 너 뭐해야돼? 써야돼 써야돼? 왜놓으은 어. 안되니까? 자 역은 뭘까? x제곱은 1이다 1이 아니 x제곱이 1이면 어, 음, x는, 1이면 x는 1이다. 1이다 자 얘는 1 마 1, 1이니까 이렇게 돼서 얘는 참이지 네. 얘는 그러면 반대잖아 거짓이겠지 거짓. 네. 왜? 반대가 됐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마 1, 1이면 이것도 들어가는 거니까 참이지 네. 그럼 여군 그것도 참이지 네. 그러니까 본명자가 참일때 여기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네.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얘가 참이니까 무조건 얘는 거짓이야 이렇게 하면 안돼 네. 그럼 얘 대우는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 좀 그렇지 네. 그러면 얘를 판단해 왜? 대우가 참이냐면 본명제가 원래 뭐면되는데? 원래 주어진 본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참이거든 얜 1이지 얘도 1이야 네. 그치? 그러면 이거 참이지? 네. 대우는 역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이면 x는 음. 1이다 1 1이니까 얘도 참이지 대우 시키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뭐가 아니면? 0이. 0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얘는 본명제가 참이니까 얘도 참. 참이지 맞지 지금 네. 역과 본명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오케이? 네. 별개의 명제인 거야. 세네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야. 참이지. 네. 그럼 역은 정삼각형이 면 세네각의 크기가 같다. 참이지. 네. 맞지? 네. 대우는 정삼각형이 아니면 세네각의 크기가 같지? 안타 네. 아, 참이지. 네. 됐어요? 네. 이거는 보자. 이거는 뭐야? x 제곱이 1보다 이거는 x는 이거 또는 x는 이거야. 네. 얘는 이거만이잖아. 네. 범위는 얘가 더 넓어. 이거잖아. 거짓이지. 그럼 역은 참이겠지. 이쪽으로 가는 거. 그럼 대우는 거짓이지. 방금 한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해드리고 있는 거고, 한 번으로. 다음 중 항상 참인 명도는 3단 논법까지 갈 거예요. 몇단 논법? 3단 논법. 어, 이거 3단 논법으로 딱 3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15단 농법이 될 수도 있고 254단 농법이 될 수도 있어 연우는 선우인데 선우는 성주야 성주는 시우고 시우는 무죄인데 무죄가 죽었어 죽은 건 수식인데 수식이가 빨래했다 그럼 연우는 뭐한 거야? 빨래한 거야 그거야 근데 이게 다 참일 때야 참일 때. 방금 말이 틀린 이유는 뭐야 연우는 선우가 아니야 거짓인 것들을 연결했으니 틀린 말이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 사과는 사과. 맛있어 그럼 원숭이 엉덩이가 사과. 맛있냐고 이게 삼단논법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방금 말한 모든게 참인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명제야? 아니잖아 빨가면 사과야? 아니지 사과는 맛있니? 아니 명제냐고 어, 맛있으면 바나나야? 아니요. 바나나는 길다 명제 아니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하 아, 틀리지 지금 명제 아니지 네. 네. 3단년도 이다 할거야 어. 어제 이거 했어야 했는데 깜빡했구나 <웃음> 요 파트에서 해야되는 우승 보이자가 요거했는데아나 깜빡했어 <웃음> 어제 완전 분위기 잡고 왔는데 참일 때 다음 명제 중에 항상 참인거죠 내가 참이면 이 녀석이 모두 참이다 대우 큐면 <웃음> 낙비다가 참이다 큐면 낙비다 찾으시면 되겠죠 <웃음> 한개더 남을 겁니다 제가 참이면 저는 그 대우인 낙큐 이년 <웃음> 피다가 이 참이겠죠 낙큐 이년 피이다 이건 참이겠네요 오케이? 왜? 네. 어? 나 뭐라고? 나는 뭐라고? 나스라는 그이나라이고 그러니까 대우해. 어, 제일 대우해봐. 그럼 나. 대우가 뭔데? 여 제가 뭐냐? 저 대우하면. 안 쓰. 저 다른 건데. 저 앞에 문제인데. 그거 앞에 문제 거잖아. 문제가 바뀌었어. 왜 그래? 너 둘이 뒤로 만든다. <웃음> 어? 너의 시, 신호제 교수식. 아, 어? 아니 저거 대우한 뭐냐고? 나 Q는 P. P. 우리가 두개 P는 Q라는 명제야. P 이면 Q이다. <웃음> <웃음> 나 P 이면 Q. 이면 이 있다. 가정별로. 네. 이 요즘 홍수 때문에 사람 많이 실종되죠. <웃음> <웃음> 나머지는 확인 안해봐도 되겠죠 집합이랑 면지랑 거기서 거기에요 다음 내려갑니다 자발리를 찾는 건데 발리 집합은 어디 있냐면 잘 들어야 돼야 P가 Q에 들어가야 참이잖아 네, 네. 그러면 P가 Q에 들어가지 않아야 거짓임을 보이는 거잖아 네, 네. P가 Q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P차 Q에는 원소가 분명히 있겠지 네. 그치 맞니? 네. P가 Q에 들어가면 P차 트는 보이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에 원소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예임을 보이는 거잖아 네. 거짓임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얘가 P합 Q지 네. 네. 거기서 R을 뺀게 공집합이 아님을 보여야 돼. 그러면 P하고 Q를 합친 건 얘잖아 네. 네. 여기서 뭘 뺐어? R을 싹다 뺐어 남는 게 누구야? A. A. A가 있어서 거짓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지금 괜찮나요? 네. 아, p가 q에 들어가래요. 맞죠? p가 q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들어가려면 p를 좀더 작게 그리고 q는 좀 크게 들리고 6이 되는 거죠. 오른쪽이 항상 크잖아. 얼마 <웃음> 네. 얘가 올라가면 포함관계 별형 없지. 네. 얘가 올라가면 어. 밖에 있는 포함관계가 더 작으니까 안 되지. 네. 올라갈 수 없어. 그럼 이쪽은 A는 6이 3, 10이 하니까 A는 6이 3, 1 0만을 되지. 되셨어요? 네. 다음 아, 문제 1 어떤 실수 x에 대해 제곱하면 1보다 작다 맞니? 음. 제곱해서 1보다 작은 실수가 한 개라도 있니? 음. 있잖아 뭐요 있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 얘가 성립한다 음. 얘는 판별식이가 0보다 작아 아래로 불한그래프들이 교점이 그 없어 음. 전부 0보다 큰거 맞잖아 이 음. 기억력은 다 맞죠 자 어떤 자연수에 대해 어떤 자연수에 대해 이것이다 얘가 뭐냐면 2하고 1이지 네. 어떤 자연수 중에 여기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아예 없죠 다 개도 없습니다 이거 풀면 x가 4 이하 5 이상이거든 네. 모든 자연수를 만족합니다네네 네. 네. 네. 네. 오케이 네. 자연수냐 정수냐 모든 실수냐에 따라 이해가 다르니까 하나씩 하나씩 커지면 역과 대우를 말하고참 것일 수있 판단만 합시다 자 본명제가 참이에요 그쵸? 2, 네. 마이 이거니까 그러면 이렇게고 여기는 마이랑 이고 여기는 2이다 이건 안되지 역은 거, 본명제는 참, 역은 거짓, 대우는 참 0보다 크다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거는 플러스, 플러스 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겠지 네.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지 네. 그 본명제는 거짓이고, 영명제는 참이며, 대우명제는 거짓이지두 변의 길이가, 두가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죠? 네. 이거는 맞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면 얘네들만 같아야 되나? 아니요. 아닐 수도 있지. 그러니까, 본명제는 참이고, 역은 거짓이며, 대우는 참이지 여기 참이 역을 어. 봐서 참을 거예요. 일단 직각이 두건 돼, 그다. 제곱해서 크면 원래 숫자가 큰가요? 야? 아니요. 아닐 수도 있지. 네. 그렇지. 마이너스 사랑 1 같은 경우.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가 안 되지. 네. 자 이것도 거꾸로 모르겠어 힘들어. 여기서 저, 이거 뭐야? 엑스가 불만 있지? 이거고 이건 뭐야? 이거는, 또는 이니까 그러니까 크고 이 이거, 이것도 이거지 그럼 여기는? 더한게 0보다 크고 곱한게 0보다 크면 둘다 0보다 큰거 맞나요? 네 어? 더한게 0보다 크고 곱한게 0보다 크다면? 네 양수 맞잖아? 네. 어. 네. 둘다 양수다. 이거둘다 양수다. 이거는 둘이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차리고 이렇게 가는 것도 차이지 그럼 얘가 다되겠죠 미션들입니다. 2번이 왜안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이에 이따가. 자, 한단논법이 네 쉬운 거지, 그렇지. 한단논법이 제 쉽잖아요. 제일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 거지. 원수 경력이네. 에이, 멍청이야. <웃음> 얘는 Q 이면 R 잖아나다이면나 응. q 나 q 면나 찾아 Q에서 R 갈수 있고 P에서 R 갈수 있고 나리에서 나피 갈수 있고 나피에서 못 가죠 답 4번 Q 왜 놓쳤어? 네? 네. 자이 짝대기 두 개가 뭔지 궁금하셔야 돼요 이게 뭔지 궁금하셔야 돼요 자 P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말하잖아. 네, 네, 네. 근데 이건 말하지 않고 써는 거야. 참일 때 저렇게 쓰는 거 아. 요 됐어요? 네. 그럼 이말 자체가 P면 이낙 Q이다가 참이고 이것도 참이라는 거지. 네. 그러면 P이면 나 Q가 참이면서 없잖아. 나 Q면 아니다지. 네. 그러면 나다리면 Q인데 Q이면 나피지 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야? P가 나 Q에 들어가니 네. p가 R, q에 들어, r에 들어 들어가니 네. 네. 맞죠? 네. 이게 뭐야? r과 낮 r과 not q지. 네. 근데 낮 q가 r에 들어가잖아. 9집합은 네. 작은 거니까 이게 자체가 그냥 낮 q예요. p 면낮 q에 들어가니? 네. 네. r이 나 p에 들어가니? 아니요. 사번이죠 음. 낮 q가 아래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음. 됐나요? 네 어.. 시간을 좀 길게 가지시면서 여기에 집합 명제씨 있거든요? 네 선우가 나눠줘 이거랑 이랑 간다 어? 일단은 확인유제까지 해보시고 아마 잘될 거야 그럼 시단계 풀어보시고 발전도 발령도 풀수 있으면 풀어보시고 발전도 풀어보시고 오케이? 네. 나눠주십너다 나왔어